너 어쩌라고, 어쩌라고, 장수, 장수, 어쩌라고. 안 돼, 안 돼. 못 먹으면, 먹으면 안 돼. 응? 이건 못생겼다. <웃음> 안 돼. 안 됩니다. 장수씨 안 돼. 이거는 먹으면 안 돼. 이 개껌은 응? 이 냄새를 어떻게 맡았을까? 이거는 먹으면 안 돼. 진짜로 안 돼. 줬다 뺏어 뺏어야지. <웃음> 안 돼. 이건 먹으면 안 된다고. 이거 목에 걸리는 개껌이란 말이야. 알았지? 먹으면 안 돼. 먹으면 안 된다니까는.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먹으면 절대 안 돼요. 먹지마 <웃음> 먹지마 먹으면 안돼 먹지마 먹지 먹지마 먹지마 안돼 장수씨, 주세요. 다 보입니다. 눈치 보지 말고요. 얼른 주세요. 잘못했지? 눈치 보지 말고 얼른 주세요. 먹으면 안 돼. 목에 걸려요. 누워. 아니, 이거.